이런 거를 우리 애가 약간 지저분하다는... 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은 바로 꽃게예요 근데 <웃음> 두 꽃게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바로 네, 색깔이 조금 다르죠.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배가 하얀색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두 꽃게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게 묵은 게인 거잖아요. 묵은. 네, 오늘 무은 무궁... 게들이 이 봄에 안 잡히고 이번에 잡혀갔고. 손님들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를 이게 애가 좀 지저분하다. 네, 지저분하니까는. 이런 거두지 말라는데 사실 저희는 이런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보다는 얘가 살이 더 이상. 여기. 여기 아, 얘, 얘, 얘는 좀이렇얘 밑에가, 얘는 무는데, 얘는 단단. 얘는 끝까지 단단한네 가격은 동일해요. 뭐 노란색이든 하얀색이든 이나시새 19,000원 킬로당이었고 한 마리 크기는 400g. 한 3미, 2, 3미짜리 그런 크기였습니다. 자이 두가지 맛으로는 비교하는 영상을 이 제가 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두 마리는 이제 찜으로 하고요두 마리는 구이로 할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흰색 찜 노란색 흰색 구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꽃게 고르실 때 항상 이렇게 양쪽 끝을 눌러 보셔야지 돼요 지금 제가 밑에 눌러 보는데 여기가 단단하죠 지금 세 마리는 다 단단하고요. 지금 밑에 잡은 거는 밑에 살짝살짝 들어가요. 네, 이런 것보다는 좀 단단한 거를 고르시는 게좀더 좋은 꽃게를 고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손질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손질은 제가 꽃게 영상에서 늘 집어 넣는데, 먼저 이제 피를 좀 빼주는 그 작업을 좀해 주셔야지 돼요. 생각보다 이 피가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 손질한 다음에 이 채반이나 어떤 쟁반에 받쳐서 이렇게 냉장고에 좀 넣어놓거든요. 충분하게 피가 다 흘러나올 때까지 이제 시간을 조금 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이제 새벽에 사오거나 하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저녁에 먹는 편입니다. 그런 질문들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언제 이거를 이렇게 손질하는 게 낫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아침에 다 손질해 놓고 저녁에 찌기만 해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보통 밭드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요, 이 그릇에다가 보통 이렇게 거꾸로 놔두고, 이제 냉장고에다가 좀 보관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나중에 저 밑에 이제 그 약간 푸른빛 나는 그런 젤리 같은 피들이 많이 고이게 돼요. 자, 찜을 찔 때는 이제 끓는 물에서 12분간 쪄줍니다. 네, 그 동안 이제 180도 온도 맞춘 오븐하고 그릴하고 동시에 커서 한 20분 정도 이제 해줬어요. 그리고 11분이 지나면 이제 5분간 뜸 들인 다음에 이제 열면 돼요. 예, 구이도 동시에 끝나도록 시간을 맞췄어요. 그런데 사실 구이는 조금 더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이제 뒤에서 먹방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꽃게 먹을 때는 맥주랑 먹는 게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 중에서 좀 이렇게 쌉쌀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맥주가 이 꽃게 살의 그 달달함이나 이제 고소함 이런 거랑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먼저 하얀색 꽃게예요 장 상태를 조금 보시죠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 항상 제가 이제 꽃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장 이 뚜껑을 땄을 때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주머니는 맛이 굉장히 씁쓸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꼭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못 먹는 거이 아가미 있죠 또 아가미에 작은 새우 같이 생긴 벌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무해한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꽃게 상태는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노란색 꽃게 묵은 꽃게죠 네, 지금 제가 이거 손질을 하는데 바로 꺼내 갖고 와서 먹방 촬영을 하는 거라 엄청 뜨거워요 네, 살짝 식혔다가 드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이게 묵은 꽃게를 이제 따로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망에 섞여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구매할 때도 이통 속에 있는 풀어 놓은 거에서 이제 골라 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묵은게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라고 하는 약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이나, 그리고 이건 흰색이라는 거고. 네, 이 설명을 좀 해주는데, 와이프가 사실은 이 각각류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찜한 거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간장게장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알러지가 좀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얀색 꽃게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살이 꼭그 닭고기 살같이 이게 보이죠? 고소하니 아주 맛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금옥이 풀렸을 때 먹었던 거 하고는 맛이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살도 토실토실 잘 들어있죠? 근데 이제 확연하게 이제 묵은 꽃게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 이건 왜 색깔이 이런가 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확연히 이 맛은 이 묵은 꽃게가 더 좋습니다 달달한 맛하고 이제 고소한 맛이 훨씬 더 있거든요 이것도 살이 좋죠 훨씬 단맛도 강하죠 음. 응. 약간 이거 먹고 이거 먹으가 되게 심심해 이것도 맛이 없는 게 아닌데 네, 이번엔 이제 5분에 구운 꽃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 원래는 10분 정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이 겉에 껍질이 약간 탈 정도까지 이제 하는데 보통 캠핑 가서 바베큐 할때 이제 이런거 같이 한마리 한두마리씩 구워서 드시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구우면 껍질이 이게 바짝바짝 바짝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이 잘 바스라져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먹다가 보면은 그 이빨 사이에 끼기도 하고요 음, 그 찐거 보다는 훨씬 잘 부셔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구운 거는 맛이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구우면은 더 진한 맛이 좀 나요. 그러니까 구워진 그, 그 맛이 훨씬 더 어, 고소하고 또 약간 뭐라 그럴까? 또 구워진 그 구운 향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20분 했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는 구워줘야 됩니다. 근데 와이프는 구운 거보다는 찐 있겠습니다. 거를 더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적 취향이 다 어, 달라요. 어, 향을 더느입할수있겠군 조금 같이 먹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워먹는게 번거로워 캠핑가가 그런 데 가서 구워먹으면어떨니까 네, 좀 구워먹는게 좀 번거롭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쪄서 드세요 근데, 구, 근데 이 구수한 맛 한번 드셔보시면 아 이거 정말 구수하구나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껍질이 살짝 탈 정도까지만 이제 구워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묵은 꽃게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이시 보이면요 그냥 구입을 하세요. 아주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묵은 꽃게만 따로 모아서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렇게 풀어놓거나 이제 그망 속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묵은 꽃게를 골라서 이제 구입하셔서 드시면은 하얀색 배가 하얀색인 꽃게보다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묵은 꽃게 관련된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